Stop the battle within your soul You know it's all in your head Being sad doesn't make you smart It seems your heart just needs a fresh start 여행 연우입니다. 오늘은 호바트 여행 2일차, 타즈메니아 2일차고요. 오늘은, 어제는 되게 걸어서 하는 여행을 많이 했다면, 오늘은 시내를 벗어나서 여행, 드라이빙을 하면서 자동차로 갈수 있는 스팟들을, 어제 또 호텔에서 많은 팁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 팁을 바탕으로 다른 곳을 여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게주이인들한번 돌아보고 니가. 니가 천천히 내 천천히 내 천천히 내천천돌아천 겁니다. 천천 그러면 제가 돈을 넣고 가야겠다. 토일날도 있어 토일날 여기 약간 쉬는 구간인 거, 같은 거 같은데. s o r r 이 I think so. 너도 <웃음> 너 아무리 서 혹시 일요 Black Swan Black n e It's a h i p a We can d 여기. 어허우 되게 일부를 캐는 건아닐거 아니야. 어이, 저 여기가. 이거 봐. 미쳤어. 비주얼이 비주얼 미쳤음. 이제 약간 진짜 미스터리란 말이 잘 어울림. 어, 여기서 근데 야생동물 만나면 느릴 것 같아? 진짜 저는 바로 피지어 나올 것 같아요 오! 오! 일부러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진흙이 너무 심해 진짜 이렇게 이런 산의 길일지 모르고 슬리퍼 신고 가지고 최대 지금 오 oh, 예스 yes. 사람이 없어 그리고 여기 사람 흔적이 별로 없어요. 진짜 그 어.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어. 온 느낌? 네, 여기 호랑이 이런 거한 마리도 좀 나와줘야겠구나. <웃음> 호랑이 나온 우리 자주 좀 되게 그 데드 레코딩에 남아야 Hi, uh, how far from here? Let's get crazy. 어... 케이 i n 어... t e s 20분2 0 u t e 네, o t h i n Thank y u m u t n u e Bye. b y y e Bye. b e y e Bye. Bye. Bye. y e y e 나무 크기 보세요. 뭐 이끼, 이끼가 잔뜩 껴있는데 진짜 막 뱀이 튀어나와야 해서 안 깼지? 나무가 이만하네. 와 아니, 이거 쓰러진 거 보여? 여기 쓰러졌는데 저기까지 갔어. 이 나무 크기 봐. 이게 쓰러져서 여기까지 저기 끝까지 <웃음> 레전드 냄새 진짜 좋지 않아? 완전 좋아요. 무슨,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되게 은은한 허브향 같은 느낌이 들어. 날벌레 소리랑 가끔 날라다니는 파리 소리는 짜증나긴 하지만. Hello, I want the k e Amazing, really. Yeah. I can't wait. Do you want a walking stick in there? I'm oh, fine. Thank you so much. That's a l right. Thank want. you. Enjoy. Thank you. Amazing, isn't it? Amazing? Amazing. It's a bit too big. Oh, wait a m i n d t e Oh, wait a m i n k t e I don't want to u a i t for it. I'm w a t n g for it. h o you wait o it. There's s o m e t h o n g t h e r I've i t o a b t in h o u 내려놓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막막와 어, 이거 막 그레이트 오션 로드 와 이런 나와요 유명한 막 이런 어막 어, 막뭐 무슨 뭐 폭포 맨을 타보면 막, 막 이렇게 물 한줄기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고 <웃음> 그런이 시즌이지만 되게 큰 나무들이 쓰러진 게 아마 태풍 오면은 넘어지는 거일 거예요 작은 나무들은 왜왜안 넘어? 작은 나무들은 이제 큰 나무들이 이제 보호해 주는 거라. 소리? 아 근데 진짜 피지는 그래요. 네 태풍 오면 다 쓰러져 있고 큰 것들 아, 작은 것들은 자가 넘어져도 잘 안보이지만 큰게 넘어지면 잘 보여서 그럴 수 있고 그쵸 그쵸 저같은 사람이 넘어지면 아무도 모르지만 저기 백종원이 넘어지면 전세계가 알래되십니다 백종원이 넘어지면 뭐거 키고 얘기하지 말란 말이야 아 근데 광고인데요 완전 대충 찍어도 광고예요, 어, 지금. 진짜 지린나, 엄청 차가울까? 엄청 차가울까? 오, 야, 엄청 차갑네. 모기들도 많아. <웃음> 빨리 지나가야겠다. 아가것같데 어? 잠시만요 아다 왜? 여기 옐로이고 있어요 뭐야? 옐로 마크 옐로 마크?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주의? 아, 화살, 화살표구나 어? 이쪽으로 가라 아왜 그래 그 바쁜 분위기 호, 되지 말라고? 흥분이야? 오, 호람. <웃음> 호람. 울리거든요 이 구간인데 아! 아! 헬로우! 길이... 이거 슬리퍼로 갈수 있는 나이도가 아닌데? 오. 그러시면 진짜 황천길 익스프레스 진짜... 아이 절로 내려와 <웃음> 인생 이렇게 빨리말 하고 싶은 거 알잖아 내손을잡아요용사이 정도. 형. 형 이이정 시원하지 않아도이 정도. 이어메이징어이이징인 어메. 정도. 정도. 대박 대박 대박. 이 정도. 이 정도. 아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 살짝 들어가 볼까? 좋죠. 맞아? 네. 일로 이리로. 이 자꾸 이렇게 쇼커스로 가려고 하잖아. 이제 인생 이 쇼커스로 만나니까? <웃음> 아 진짜로 위험하아딱 봐도. 들어가도 된대 근데? 아그어제대로 중이라고 되잖아. 와 깜깜해서 안 보인다. 더 어, 쉬워? 되세요? 와, 손도 날때 살짝... 와... 이거 살짝... 되게 시원하다. 더 가볼까요? 아니, <웃음> 네, 들어가는 건 무리야. 장비가 없잖아, 우리. 아니 제네럴 액세스 존이고 자시고 지금. 어 여기 봐봐요. 어디 어디. 왜? 오, 그냥 하지 마, 무서워. <웃음> 와, 이게 어, 그냥... 이렇게 보통 이런 거 무서움 워안 느끼는데 완전 진짜 깜깜하고. 그러니까, 와, 어메이징하네, 진짜 어메이징하다. 아, 저한번 조금 더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야, 오바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케이블을 갔다가 원래는 저기 원래 우리 어디 가려고 했지? 굴 먹으러 가려고 했잖아. 네. 브루니 아, 브루니 아일랜드. 브루니 아일랜드 가가지고 굴을 먹을 굴도 먹고 거기 되게 예쁜데가 있어서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드라이빙도 이렇게 오래 할지 몰랐고 왕복 한4 시간 5 시간에 들어가서 나온 데한2 시간 걸렸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결론적으로 되게 많이 소요가 돼서 그 아, 후원비리 예쁘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후원비를 왔는데 아까 저희 그 영상 전에 보시면은 알고 보니까 아까 커피 먹었던 데가 그 후원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러봤는데 그렇게 썩 빌리지가 예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보통, 보통 호주 그냥 가옥들 그런 느낌. 뭐 아기자기하고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일정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그 브루니아일랜드 들어가서 보는 것까지 해서 이제 일정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내일 되게 일찍 움직이려고요.